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등당국씨 괜찮으세요? 아콩 나! 아 나! 나 올라와 씨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기절한거 아니야? 오, 어, 시날낼 날름 했어 정신차리세요! 정신차리세요! 땅콩씨 안타... 아, 엄마, 땅콩이 눈뜨고 있는 거야. 기절한거 같은데? 아, 털 때문에 그래. 털이 왜? 털이, 이렇게, 눈에 가까이 있잖아 그런이그렇이안벌이져좀어져한기절한 아니야 아니야 이콩이 그냥 입렇고 싶어서 그런거야 엄마 이을 닫고 싶어서? 어? 움직였어, 움직였어. 어? 움직였어. <웃음> 괜찮으세요? 응. 어, 왜? 그러지 마. 야, 아니, 장난치는 거잖아. <웃음> 나도 봐. <웃음> 관심 안 가져주니까 일어난다. 관심 안 가지니까 일어나.